우리 누나들 난리났네요. 여러분의 사랑의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3월 23일 목요일에 방송되는 미스터 트로트 뒤풀이 시리즈 스페셜 콘서트 2회 무대가 성공개되었습니다. 결승전을 거쳐 이미 탑 세븐의 실력이 검증된 만큼 이번 스페셜 콘서트에서는 긴장을 늦추고 이제 즐기는 무대가 꾸며집니다. 대학구의 사랑의 누나를 비롯한 박서진의 붉은 입술 그리고 박성훈의 내 이름 아시죠 등 뜨거운 환호와 함께 다시 보고 싶었던 레전드 무대가 준비됩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시청자들 극찬을 받았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우리 누나들 난리 났네요. 사랑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에 아 보답하기 아 위해